이번에 출시한 보다나 프로살롱 마샬 봉고데기는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로 다양한 헤어 시술이 가능한 마샬 타입의 봉고데기입니다. 전문가를 위해 맞춤 설계된 봉고데기로 열판 덮개 부분이 360도 회전합니다. 또 모발 손상을 최소화한 특수 세라믹 코팅을 적용하였으며 특수 설계된 열판 덮개로 부드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.